연기 공부할 때 대사도 신경 쓰고 눈빛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감정은 어느 정도 끌어올라야 되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이걸 다 머릿속으로 할수 없죠 그래도 이걸 연습을 하고 많이 하다 보면 감정이입이 되고 분석이 충분히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연기할 때 자꾸 부, 불편해지는 부분들 오디션을 볼 때는 뭐든 불편해지고 잘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만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이 손연기에 대해 신경 써본적 있나요? 사람이 우리가 평상시에 뭔가 행동할 때 손에 대해서 의식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하면 연기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닌 사람이 나, 아, 진짜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의 감정으로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손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보다 어, 얼굴 표정이나 뭐 액션들이 좀 작은 편이죠 왜냐하면 그 활달하게 다른 사람의 경계심을 안 갖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좀 얼굴이 포카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사실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많이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는 못 느끼지만 이런 손이나 몸 자체가 사실 좀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돌 가수들이 있잖아요 아이돌 가수들을 연기를 시키면 사실 곧잘 해요 뭐 제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건 아니지만 가수들이 댄스 가수들이 연기를 잘하는 이유는 그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춤을 잘 추잖아요 몸을 자기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수들을 아이돌 가수들을 연기로 시켰을 연기를 시켰을 때 연기자들보다 뭐,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법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가수들도 기본적으로 노래할 때 그냥 이렇게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 가수들도 그 곡에 대한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그 노래의 애절함이나 듣는 사람한테 감동을 전할 수가 없어서 없어서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감정 연습이 돼어있다 감정 트레이닝이 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기를 시키면 연기를 안 배운 것 같지만 연기를 곧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연기 지방생으로 시작해서 연기를 구하라공부해왔고그 친구들은 댄스 가수에서 노래만 죽어라 10년 동안 했는데 막상 10년을 딱 보니까 가수들은 메인 하고 있고 난 단역하고 있고 그럼 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한 이유가 있다니까. 감독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감독들도 그걸 알아요. 그 정도가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인기 때문에 그 친구를 그 메인 자리에 올려놔야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지고 이런 전략 증거도 있지만 그렇다고 드라마가 망할 거라면 그렇게 함부로 못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역량은 있고 그 친구들을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시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역량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왜그 사람은 나보다, 그 아이돌 가수가 우리보다 연기를 잘하냐? 우리보다 연기를 더뭘 아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10년 동안 똑같이 대본 연습해보세요. 연극 대본 해보세요. 그게 가수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자기 몸 자체가 유연해야 되고, 자기 생각 자체가 자신감 넘치고, 그런 모습들이 다 종합적으로 얼어져서 하나가 나오는 건데, 이론만 계속 공부한 사람이 실전에 나왔을 때 긴장타고, 주의 의식하고, 아, 배운 대로 이번에 정말 잘해야지, 이러면서 울렁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10도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기 공부할 때 거울 보시면서 내 손이 지금 내가 하려는 말에 오버 액션을 하고 있는 거죠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액션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난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손이 내 눈에 거슬리지 않는지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바스트를 찍으면 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안 걸리는데요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손동작이 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액션들다 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써요. 일상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는 정말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정작 자기 손 자체도 불편하다 보니까 연기를 시키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돼. 팔짱을 껴야 돼. 아니 뒷짐을 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된다는 의식을 해서 손을 잡고 움직이게 되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손 동작 연기 내가 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상황에 맞게 외우지 마시고요 정말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편안함이 될 때부터가 정말 연기 공부를 더 깊이 들어갈 단계지 대사 이거 백날 첫날 해봐요 여러분 대사 받는 거는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주인님 누가 오셨는데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간역이 일단 오디션 통과해서 받는 여기 그런 거밖에 없다고요 얼굴 잠깐 스치는 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햄릿 대사를 외우고 섹스피어 대사를 외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오히려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답답해서 오늘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